야, 우리가 했던 맵이 이렇게 많습니다. 어느새 여러분 엄청난 전쟁을 버텨오왔는데 말이죠. 안녕하세요, 저녁하고 오랜만에 왔습니다. 아이고, 저녁자 왔다. 아이고, 저녁이구나. 아이고, 수고하셨습니다. 나라 지키느라 정말 수고했고, 아 음. 정말 안전하게 잘 다녀왔네. 음. 그, 군번이 어떻게 되지? <웃음> 네. 다시 뭘 꼰대질을 하려고 그러나? 아, 2일 군번이.. 군번 아니야? 2일 군번? 지금 저녁이니까 2일 군번? 나 근데 얘들아, 대대고 뭐고 나이 맵이 너무 궁금해. 이거 뭐야? 아 이거 <웃음> 아니야! 우와! 우와! 야 이거는.. 와 이거 아니다. 야 에이. 이거.. 야 우리 다 여기 있어 지금? 우리.. 하지 말라! 이 위로 쌓아야 해 지금. 아 그런 거야? 한번 쌓아봐. <웃음> 이거 혹시 웜 쌓는 게임인가요? 그러니까 탑쌓기 맵인가? 응? 하지 말라. 진심? 하지 말라. 뭐야? <웃음> 야왜 저기서 태어나냐고 아, 자꾸. 집에서... 거기다 해봐. <웃음> 제발. 어까 하지마. 응. 야. 어어뭐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뭐, 어, 어, 뭐야? 뭐야? 야 이거 뭔데? 나왜저 위에 있냐? 야 뛰어 내려봐. <웃음> 너 어디 있어? 모르겠어요. 계속 엔터 눌러 봐. 하고 있어요. <웃음> 뭐야 이거? 야 신이 신이 됐어, 신. 신에 가까운 남자. 신. 신, 신 나와. <웃음> <웃음> 아니, 저 폭탄 눌렀는데 설치도 안 돼요. 스페이스 오, 야라비도 저기, 야 뭐야, 다들 하늘 위에 있어 이거 진짜 버그네. 아니 근데 이거 안 끝나겠다 그러면 시엔이랑 채 있어. 있어. 왜한 마리씩 다 위에 있는 거야? 개빈님 빼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지금. 시엔아 그러면은 호밍 미사일 하나 만들어놔. 개빈님, 응? 음? 그런 허접한 거 만들지 않습니다. 우와! 니 <웃음> 어! <웃음> <유방. 오>!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야이 씨, 이게 뭐야? 방금 판은 여러분 무시해 주시고요. 진짜로 퇴근권이 걸린 퇴근빵. 이거 야. 제가 걸리면 제가 퇴근하겠습니다. 어, 좋습니다. <웃음> 대신에 여러분들끼리 찍어서 저한테 영상 넘겨주셔야 됩니다. 맵은 이렇게되어있고요웜 두마리씩 해서 그 다음에 스킨 보시면은 기본 무기들만 넣었어요 추적할 수 있는거 호밍미사일 하나정도 밖에 없습니다 제트팩도 꺼놔버렸고요 여러분들 아니! 2D 100% 이거 투표하기 전에 좀 이렇게 p r 시을 가져야 되는거 아닙니까? 너무 지금 부담스러워 어, 뭐야! 아니! 남이 27만포인트! 케빈님이 <웃음> 꼴찌인데 지금? 이거 근데 내가 설마 퇴근할 각을 만들겠냐 약간 요런 느낌일 것 같은데? 여러분! 케빈님은 음... 그럽니다. 예? <웃음> 빈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. 얘네들한테 뭐 시키지? 무슨 방송 시키지? <웃음> 자 <웃음> 여러분! 진짜로 퇴근권이 걸린 웜즈전이기 때문에 정말 가차없이 봐주지 말고 진심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. 비솔림비솔림 비솔림. 예? 그대로 각도 살짝만 올리면 한편님이 정확하게 맞습니다. 아니 반동으로 라미를 쏘면서 한 페니까지. 아 오, 오, 우와, 어요와 어, 아. 오, 어. 너무 죽었다.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내 차례, 제발 아 이거 기도해야 죠 이거. 죽었다. <웃음> 님 아, 농담친 거라요. <웃음> 할말 없나? 사랑합니다.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샌님 아하하가짜없어 이거 여러분 보셨죠? 이너전쟁 때 시앤이 그냥 어저 태근권 쓰겠습니다 빠이 하는거 보셨죠 여러분들? 목을 풀어볼까?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흠흠 흠흠 또또 수복이야? 아 근데 다른 컨셉 가져온다며 맞다 아아 연구 안 했죠? <웃음> 박사님 안 까먹으신 했죠. 겁니까? 그렇다면 컨셉 준비를 못했으니 원탭됐대 퇴근권 쓰겠습니다 <웃음> 수고하세요 헐 뭐야 <웃음> 이렇게 간다고 갑자기? 야 이걸 이렇게 쓰네? 진짜 야, 웃을 개꿀이가 아닌데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... <웃음> 네네잘 <웃음> 들었습니다 <웃음> 정말 피도 눈물도 없구나! 수디는 빗소리 견제하려나요? 어, 어 두디님두디님총한발한 한바 발씩 차라리 써 주십시오. 해보겠습니다. 호어어어에우지 겁니다. 음, 그래 오늘 봐 누구를 잘랄까 아, 케빈님 케빈님 시애니가 케빈님을 쏟습니다이 <웃음> 어! 안패님 안패님 밑에 쏘면 바로 나락갑니다요 한패님 네해 뭐라도 <웃음> 하고 싶었는데핑계 것도 없죠? 어, 설득이 되질 않지 <웃음> 어. <웃음> 어? 불안한데 각도? 아, 어. <웃음> 한패님 나 살면 너부터 탈락이다 <웃음> 어헣헣헣 <나. 웃음> <웃음> 라미님 두님 복수 안한다고는안 했습니다요 아니 저는 당신 말들을 따라왔는데 왜저발도한번 들어주세요 쏘지 말아주세요 아니 근데 죽여놓고 그렇게 하는 건좀 <웃음> 아니 저는 라미님 말 따랐는데 왜 저를 그렇게 하세요? 근데 이거 어려워 어, 저 요즘 폼이 안 좋아서 그냥 두시면 알아서 꼴등 할 건데 왜 굳이 저를 어? 이거 튕겨서 어? 우와! 우와! <웃음> 우와 미친! 우와. 뭐야? 미친. 야 이거 뭐야! 쟤 뭐야? 야너 이거 뭐야 이거 아니 개빈님 <웃음> 이래도 견제 안해? 이래도 견제 안 하냐고 개빈님 개빈님 미쏠님이 <웃음> 웜이 어, 두말입니다요 아 잠깐만 아.. 아, 자, 어, 어, 씨, 뭐, 아 뭐, 저 나?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다다다다다아에 먹고 가지 먹고 가지 터진다 아이고 아이고. 어? 와미쏠님 말해가지고 개빈님 네, 아니 왼쪽에 뭐. 한 팬님 앞에 상자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 한편님 앞에 상자 하나 더 있습니다 케빈님. 시간이 없어요. 2 0 초밖에 없는데? 2 0 초면은 음... 케빈님 실력이면 충분히 먹죠. 일단 1대1은 맞춰야지 비소라. 야마야야 <웃음> <웃음> 야, 야, 너 따고 잘하냐? 너너 어! 어! 딱. 어! 오케이. 차케빈 마리... 명치 때리러 갑니다. 한 마리 한 마리인데. 어쩔 티비? 한 마리인데. 한 마리인데. 아니 아니지 우와. 아니지, 아니지. 에이, 그쪽에 견제. 어쩔 TV? 견제. 허허. 뭐뭐 어? 뭐?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? 나... <웃음> 어. <이게> 네 <닿네? 웃음> <웃음> 빗소라 빗소라 빗소라 오오오? 빗소라. 빗소라, 오오오? 빗소라 헬기만 가져가주면 안돼? 헬기만 헬기만 가져가줄까? 응응 음, 음, 음. 그래 죽지도 않았는데 어? 어? 어? 오! 어? 어? 됐다 어, 안 어, 누네? 아, 아니, 아니 아걱정한 거지, 걱정한 거지 어, 어, 퓨 타는 심정으로 걱정한 거지 한편이 형 먹으라고 일부러 놔뒀습니다 너는 형저 오음 하나 남았습니다 오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, <진짜. 웃음> <웃음> 가차없죠 한펜이의 퇴근권은 언제쯤? 뭔지 <웃음> <엄지> 어렵네. 뭔지 <웃음> <엄지> 어렵네. <웃음> 이거 봉인 아니에요, 사실상? 나 이거 봉인이지. 그러니까 그럼 그래. 이걸 쏘면 되잖아. 어, 그치나 <웃음> 엉덩이 힘 좋다, 시에나 그래. 어, 어, 오 와, 엉힘 딱. 어. 어. 뭐야, 미친 관리근미괄미괄미괄솔그 어. <웃음> 너네 <웃음> 나 믿어? 저관리근 어떻게 해 봐. <웃음> I fucking a i m o n s t e r <웃음> 아니 이거 안 나오는데. a 임 되냐? 이거 돼? 이거 한번 파고 속였다니까. 오케이. Okay, I'm aimbot. 아 뭐야? Yeah. <웃음> no, no, no, no. Hey, hey, hey. Stop no? it. Hey. Stop it? Stop it. I love you. I l 일 v e you. I 권 양도하겠습니다, love you. I 일 o v e you. I l o v 이리 I b e l I e v e you. I b e l I e v e you. I l u I l o 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Okay. I l o v u I u 이 너네 둘은 뒤졌다. 라미 님! 일체 견제해야 됩니다요. 웜이 <웃음> 두 마리입니다. 두 마리는 견제해야 됩니다요. 너안 때릴게. 저 둘만 잡을게. 저 마리 믿어? 대신한 적한 번도 없다라며? 그래도 일단은 가야지. 맞아. 그럼. 어, 이거 안 맞았다. 왜 하냐고? 우와! 너만! 어, 우와! 우와! 우와! 우와! 와! 아, 진짜 아깝다우림 <웃음> 어, 라미 님 스턴 던졌습니다요. <웃음> <형>. 아니, 뭐이 <웃음> 내가 그럼 빗소리를 지금. 없애주지 폴 형! 음, 여기서 형.. 나형안 때렸다? 형? <웃음> 형님. 폴 t u 비니 형님. 아니 하지만 빗소라. 형 진짜 우리 우정을 한번 생각해내 봐. 일대일 구도는! 어? 너 이거 안 간다? 가는데? 간다. 어? 안 간다? 안 간... 다 아유! 아, 제발! 폴 <웃음> 20살 아라! 폴저64 <웃음> 어, 어. 어떻게 살리나 빗소리? <웃음> 내가 몇 자리도 안 보고 여기에서 왔을 아몇 <웃음> <웃음> 자리 봤어? 아어 우와 우와 우와, 와우 오 우와 오와 우와 와 이게 안 됐어 와 진짜 몇 자리 됐는데 음 갑자기 누구 한명 배신해야 되니까 조용해졌죠 <웃음> 아 그래도 처음에 의리가 있는데 그치 뚜루디 맞지 춘식씨 언제 만들었어 춘식씨 고마워 나 뚜루디? 오늘 춘식씨 믿어 I love you I love you too 춘식 들어대 와우 이렇게 라미의 태도 날아갑니다. 일단 형. 시에나 <뿜> 아 전가요? <웃음> <뿜> 시에나 이거 각 쉽지 않습니다 캐빈님 각 쉽지 않은 건 아는데 잘 보라고 예술샷을 보여줄 테니까 해 보라고. 는데오쇼오오오오 힘내야 돼. 투디야 <목소리> 이렇게 된 이상 너가 우승해야 된다. 투디 <목소리> <둘이> 우승해야 돼. <목소리> 제 캐빈은 안 돼. <목소리> 제 캐빈은 안 돼. 캐빈 없는 캐빈 방송 언제 한번 개꿀다리 방송을 해보나. 아 근데 방송 뭐 하실 거예요? 방송이요? 멤버들의 롤 방송 같은 거. <웃음> 아, 나롤 방송 나쁘지 않은데? 아, 나쁘지 않데 듣고 보니까. <목소리> 투디님, 투디님이 우승하시면 퇴근권 쓰고 러스트하러 가실 수 있습니다. 저 러스트. 아이씨 바로 그냥 야러스트 나를 아아아아아아 찟찟 나이스 안돼 x 4안되안 x 안되 안돼! 불불불불 어. 어, 하나 오와비넌 죽었다 비소라 케빈 케빈 케빈 케빈 케빈 케빈 케빈 헤헤 사랑해요 제 빛소라. 흥미가 당기는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. 오오오오. 형이 퇴근권을 갖게 되잖아? 어. 내가 재밌는 콘텐츠 짜 올게. <웃음> 콜. <웃음> 안 돼, 케빈 님. 퇴근권을 갖게 된다면이잖아요. 음. 안겠얘기 주적은 케빈 케빈. <웃음> 케빈 케빈 케빈 케빈 케빈 케빈 케빈 케빈 케 근데 칫솔님 주수. 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? 그럴까요? 이미 캐빈님은 태불이다 태불이라니 저도 지금 태불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무기 써가지고 지금 만드시는게 없어요 저희 권총전 해야 돼 권총전 딱총전 일단 빠타 한번 치자 에이! 아 잠깐만! 난 거짓말 듣고 그렇게 했는데 나 이렇게 한다고? 그러지 마 진짜 내가 좀 병원을 가야 될거 같아 아 그러면은 오장육부가 좀 뭐.. 오 사나? 오장육부가 좀.. 오장육! 우와아.. 가까스로 넘어가는 볼 쏴서 맞춰보겠다? 진짜 케빈 없는 케빈 방송 까다! 안 되죠? 봉쇄죠? 봉쇄. 쨌! 쨌! 아유! 야. 아유 짧았다. 어 아, 잠깐만. 아, 방송 재고 럭스트할 생각에 지금 눈치 봅니다. 캐빈 <웃음> <웃음> 없는 캐빈방송. 안돼. 캐빈 없는 캐빈방송 조금 끌리는데? 이거. 그러니까, 그래서 내가 저번에 한번 우승을 시켜드렸는데. 캐빈 없는 캐빈방송. 아 저번에 시엔이가 <웃음> 무도치 않게 또 이게 태극권을 썼잖아요. 이겨서. 예. 아. 그렇게 해도 만나보였드나. 그렇게도 맛있어 보였드나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<웃음> 그게 그리도 맛있어 보였드나 피소라고마솔라너 어, 퇴근 많이 했다 이 자식아 고만때리라 이야아아아아아아 고만때리라 고만때리라 엄마 좀 치나 <웃음> 아, 아 이렇게 해서 퇴근권는피소 나이스 음. 음. 저거 보통 맛이 아니거든요 아 진짜 와나 아... 입에서 침이 줄줄 새는데 와아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해서 퇴근근 빗소리고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초대타고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및 구독까지 노박 도박도 정배가 이겼네요 여러분